지역사회에서 알아주고 또능력 있고 어디서 아냐 모르냐 그런 거세 가지가 한 경비되어야 회장 자격이 째 무조건 이번에 큰 손에 쓴게 장소 이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13일날 아까 결과보에있습니다만 그것도 얘기하죠 기왕에 이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총이 많이 이렇게. 마을에서 열, 여덟, 멋있 여기서 한번 이견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가부지를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이인을이름이가 아니야. 가부니를 얘기해. 이유가 뭐야? 이유를, 누구누 제안했냐? 저기, 저, 기원이 오고, 조칭, 성리함 기원이 오고, 문기가 제안을 해. 그 이유가 뭐라 했는지? 가부니가, 한평, 농, 농수산부, 축장소장을 했을 때 매번 자야때 시댁때 와서 돈을 갚다. 그런 생각이 어디가 있어? 둘째 이번에 1만원 들어 바쁜데 두번을 가져갖고 왔었다. 그리고 평소에 문의에 굉 가지 관심이 많소그러고한평 기관장을 했어. 축장소장, 기관장을 했어. 그러면 한평문의있으면잘 통해요. 우리 군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기관이잘 통해 할거죠 군주나 교육청이나 노협이나 등기소나 조합이나 기반장 회의가 있어 내가 나도 해봤지만 그럼 매달 하면서 만나 그래서 인맥이 있다 그래서 가분이 이런 게 좋겠다 어찌나 이렇게 다들 박수를 쳐 그렇게 해서 가분이로 내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속으는아내속을는 아, 무방하다 그래서 왜 내가 앞으로 이제 유적기 저걸 어떻게 지방 문화재 만들어봤어 그런는신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늦빛놈 내가 군에 갔어 병세기 군에 부부주운 놈이 이제 후배들한테 쏘거리 가지고 언제 사죄 얻었어? 또 많이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내가 통일형한테아너 고문했으니 알겠다고 야 내가 이해할 했는데 가봐라 그럼 한마디로 다 알거든 집중을 안게 딱 알아 결제 과정에서 다 알아 어떤지 알아 내가각을 하던 법하다 그래서, 그래서 가본적가 선정을 해놓은 것이야 그것은 의견이 일정 의견을 모아졌다고 말이야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부니를 여러분이 추도선거시에 정동두가가부니를 추도가 아니라니까? 이놈의 일로 해야 돼. 깎아해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보 예. 제가 자꾸 나서 죄송한데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부이 형님이 이렇게 동조진을 제가 한병 국장 소장을 했는데 기관장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기관데 지금 이게 독선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말씀하시 거에요 자, 시간을 좀 전에 그냥 답변할게. 네, 독선이라니까, 네, 먼저 말씀하시네. 들어봐. 들어봐. 먼저 들어봐. 들어봐. 그것도 쉽게 보면 무식한 소리야. 네. 기관장, 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네. 무식한 소리. 왜냐? 내가 무식을 표현해. 왜냐? 기관장이라고 하면, 들어봐다니까 기관장이라고 면각 기관이 많애 자치단체 자유인 군주가 있고, 교육장이 있고, 또 살림계통으로 살림조합장이 있고, 농업 뱉어는 농업 조합당이 있고, 어? 건설부 산하에는 해산부, 이제, 저, 저 지사장이 있고, 아까 가보면 농수산 식품부 개통의 한편 소장이고, 그런 단위 책임자가 합해서 기관장이라는 것이야. 걸 알고 있길래. 알고, 어? 그래, 아, 들어봐요. 아, 회장님. 회장님, 가만히 있어. 회장, 회장 가만히 있어야지. 아, 가만히 있어. 아, 바로, 바로 앉을게. 바로 앉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예민하잖아. 그 기관장이 무엇도 라는사물등이라고 있어. 기관장이. 그의 기관장인가요? 아이고, 이거 이래. 아이고, 그럼 내가 무시하단 말이야 알아봤어. 알아본 게. 어떤, 게, 어떤 사람이 기관장 아니라고 그래. 그것도 뽑라고 물파라며. 안 틀어지려면 아닐까? 무시이폭로잖무시 폭로. 모르게 갖춰주는 것이야. 모르게 갖춰주 내가. 아니, 그리고 이거였잖아요. 이, 이, 우리, 저, 고험과정치의 회장도, 이, 이런 금치산자 있죠 금치산자, 정과자가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이따가 분명히 대대하신 분이라 또 자기관리 못해서 실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놈이 정치질를가지고 회장하고 또 뭐하고 뭐그래요? 금치산자 저기 제가 할게요. 아. 지금 여기 우리 금문중 아까 의사표 다했고 금문중 저기 여기 오신 분들 야, 네, 따로 회의를 할 거니까 여기 정동희 시고 일어서 지금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아, 계속 회의합니다. 그쪽에서 그, 자 그러면. 네. 저, 제가 의사 진행말로좀 네. 네. 네.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말씀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셔버리면은 서로 아이 우리 화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좀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잘하아고어째들자는려 그렇게 가십니다. 앉아. 한행지 진행해 진행 자 그래서 예,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몸 맡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위에 놓는 것이 서로 우리 그 자손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을 가장 모토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뭐 금전이 더 많고 즐금면 뭐합니까 서로 화합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우리가 문중회의를 하자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우선 그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임원선출 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합니다. 에, 아까 그 내가 그 먼저 제안했던 부회장 에, 문기 존재 생리합니다 문기 예 그리고 내원이 부회장 어땠습니까 여기서 가고 이제 아까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보낸는게윤세인자 좋다고 하면 그저 채택됩니다 어째 그두 분에서 먼저 짓고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자자 이상 무제 박수입니다 기록 에깐 카메라 찍어야죠 자 어, 가만있어. 예 됐습니다. 예예. 예, 예, 바로 갔어. 예예. 예. 예. 나왔어. 나왔어. 예. 반갑습니다. 본철을 사는 정문기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하악된 모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신 분들 지의한 번만 하실게요. 딱 우리 한 번만 더 타고 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하고 한 10분 있다가 해놨더 늦게 늦더라도, 같이 참석하자한 번만 요청하고, 네. 회의를 해도 나는 네. 네. 네. 아, 안 늦다고 생각한다. 습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좀 쉬십시오. 빨 쉬십시오. 좋아요. 빨리 다녀오세요. 아니, 아주 좋네요. 이라도 그렇게 하고, 저, 여타 지역에서 많이 네. 할아버지, 아재, 동생, 조카들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불안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저는 작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로 13대조 한아버지 총자야 그 한아버지 후손으로서 현직에 계신 회장님의 도움과 정치인들의 힘으로 도지사님과 차도 먹고 또기념촬영도 하고 광주일보의 우리 충자양후손이라는 것을 광주일보로서 냈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광주일보도 지사가 있습니다 각시도에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제는 명예는 물론이고 우리 지적실 이 후손들 직구공파가 이렇게 훌륭했다 하는 것을 후손으로서 이제 알아가지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연기를 얻어가고 저도 못뵀습니다만은 아들 손자는 장과 기타 여러 어, 방향에 논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럿이 와서 들어봐야 하는데 재산 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 호남정치에도한 어, 10년간 도양도 했고 가서 보면은 첫째 큰 집을 보면은 창성 남월산 문중 또오리야 어, 성산제 문중 또, 저, 장상, 어, 아 자, 삼명문중,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문중, 이렇게 해야지, 적실같이큰 문중,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 자야는 소개문중, 지적실은, 어, 지고문중, 땅째는, 예, 주포문중, 이렇게 말을 해야지, 큰 문중, 큰 문중사, 큰 문중론, 재산을 이렇게 논에서는, 앞으로도 오해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 큰문중산, 큰문중돈 이렇게 하지 말고 자야는 송계, 송계문중, 지적실은 어, 지적실문중, 또 주포는 주포문중 이렇게 말을 예, 앞으로는 예,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득권이 갖고다 같은 소인데 큰문중산, 큰문중돈하면 이거 예, 상당히 갈등입니다. 예, 제가, 어, 말도 할줄 모르는데, 여러모로 어,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절대 큰 민중 자금을 안 찾아야 돼. 응, 큰문인 자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라이냐고. 그건 말대로면큰문입니다 <목소리> 저오저도한 말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랍니다. 오늘 회장님이 나 바로 일님이 되노니까 내가 통번 말을 어지게 하셨고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온 저희는 우리 불갑산 밑에서 태어난 우리 총생들이 마음을 하나로 대가지고 송계제 원모제를 원만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충사를 기리는 유적지를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윗할아버지들이 우리들보다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물론, 해결의 정반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편이 많아버려면 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정반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일곱 사람이 반대를 하고 전체 43명이 찬성을 한다면 민주국가에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 형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님이 자지우지 한다 요즘 말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주 돈을 쓸 때는 자기 호주머니 있는 돈처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사들 의견을 듣고 회의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낳 것입니다. 해가지고 저는 거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실 문주기이 보다 더 활기차게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마음을 못 오아야 합니다. 못 오는 데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대박을 주고 너돈 문중에 이렇게 써봐라 면쓸 사람이 있고 못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회원님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화기 예의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사진영이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내정적으로 한 것을 우리 회장님이 말을 아까 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안오면 은 절대 다수의 의에서이 자리에서 추천하세요 떳떳하게 추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라면 은 우리 문중을 그야말로 사심없이 여러분들이 문중에 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회장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자기 회장님이, 아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이사회에서 또 결정할 겁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야 될 시간에 안 오면은, 속개 하도록 하려 니다속개 하면은, 정식으로 회장 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만수, 가결로, 손을 들어서 가수 가게 수가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다음으로는 여기 음식을 지금 약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나도 회가 고픕니다 또술 한잔씩 하고 노래도 한잔하고 기분 좋게 갈립시다 여러분 어찌 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 사회자 나오세요 아직 어디갔어요 예, 네, 내려야 네, 돼 왔어요 아문기야돼 오세요 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예 문지야 돼형님저 계시요 문기야돼 이러시 먼저 와서 통과 보게 돼. 요 있었어요 아 사일 전에 있고 문기야돼 10분 간인데 조금 더기다렸어그 경과만 이야기 전체 타섯금지 네, 손에서는 동대동 뭐냐 큰집 촌 다섯 분, 작집촌 다섯 분, 언론들이 만나서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한주 있다가도 그때 다섯 분나큰집촌이든 작은 집이든 그때 그 의견 따를 난다고 이렇게만 좀 전해라네요. 회장 놓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지 말고요. 야, 마이크 잡고 말을. 언론분들이 네. 오도 동대동으로 만나서 그때 결정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웃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음, 보이지만 그것이 안될 것이 이게 달리자면 다구나 이 총회에 한번씩소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할 것을 몇, 몇 사람이 한 것은 또 그것이 총회에 어긋나? 어긋나? 말도 안돼 아, 총회에서 할 것을 몇 사람이 몇 개요? 어차피 총기에서결정하 결정해버렸어 그래서 는 음, 저분들이 어차피 지금 안 오니까 이제 속결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정식으로 총회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아까 그 문기, 이 새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섯 사람 다섯 흙인 것이 처리를 올 거느냐? 아니면은 총에서 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는 게올 거냐? 옳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마저 모여 없으게 하자는 의견 한번손 한번 한 들어보세요. 지금 손, 손.. 손.. 자, 손.. 손.. 자잠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손 들어봐. 자손 들어봐. 들어봐. 음.. 자 그러면 전원.. 전원이 예.. 아까 저쪽에서 제안 음, 음,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해보자는 뜻으로 이제 이게 모아졌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진행합니다. 에이. 왜냐, 예. 예. 총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열차로 문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걸로결론 나왔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부회당하고 감사하고, 이사하고, 어, 총무사, 접무사 그걸 먼저, 이제, 의결 하고 넘어갑시다. 일반에서 내가 제안할게요. 아, 예, 예. 의사진? 예. 의사진? 예. 예. 예. 예. 네 제가 그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 솔직히 이제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원 전원 전원 그, 네. 안, 그것도 겸정해야 돼 전원이야 전원 다시 봐봐 전원이야 나 전원 한번 들어보어요 다시 들어 전원이야 여기 참석은 전원이 여기서 결정이해고 결의가 됐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목마>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원 지원한다. 음, 예, 에 예, 먼저 순서를 부회장, 에 마을 거주자 어 조직승리합니다. 기원 타지 거주자 내원. 예, 그 다음에 감사 아니. 금방 뭐가 뭔가 뭉기 착궈 내가 해가지고 마을 거지자 부회장 뭉기 돼지 네. 네. 거지자 내원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사, 에, 상기, 어, 그 다음에 감사 마을 거지자 상기 저거 그리고 문장저는그 내원 성수 성수 어, 그렇게 하고 이사 이사는 종전 이사로 그대로 하되, 그대로 하되, 감사로 있다가 이사로 갱질된 문맹, 중전인은 이사로 보청합니다. 이사로 보청.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종무이사나 전무이사는 신인회장이 수력인제 하고, 그러에여해서 구체적으로 이사 성명을 이사를 부딪게 해 예, 이름이도안이 환호, 경원이, 은기, 오남이, 내원이, 영섭이 동강이, 성완이, 기완이, 금원이, 동선이, 동명이, 인섭이, 그리고 아까 문명이, 중년이 그래서 총 18명입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제안한 부회장 감사 이사 어, 제안한 문제에 서 의의가 없으면 어, 누가 의의가 없다고 제의되어 있어요 누가 발언해 줘 아까 네네네 전부 예, 예, 예. 네, 이사 감사 뭐 부회장 그런 명예의 감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은 유사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 책에도 없고, 고공파에, 또, 그 뭐, 알아지도 않습니다. 숨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저 유사도 한 5명이 되니까 그렇게 서몇 명이 되었던 기록을 해십시다 아, 네, 다음, 다 그냥 제안을 하려고. 네, 네, 하고 예, 예. 자, 먼저, 내가 제안한, 에, 부회장, 감사, 이사, 뭐,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자, 예, 예, 예. 아까 말씀 제가 서비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 이름을 얘기하고 그냥 래 지금. 아저 정경유입니다. 응응 그래요. 그래. 어 서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감사와 감사와 부의장이 정해지는데요. 부의장으로 정해지는 분들을 각자 별한 번만 들어보지요. 음 응, 좋아. 야간단 그런데 저 저승입니다. 그런데 그. 그, 좀, 이제, 원칙적으로, 회장, 이포자는 언제 회장을 소개를 들어보고 오는 것이거든? 그런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우리 그,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잘 하려는데, 그 말이야. 어째, 약에 올 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째, 꼭들어오자면 한번 들어볼까. 이제, 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응, 네, 자, 저, 좋아. 그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회장, 그, 뭉기씨.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아, 왜, 왜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요. 음, 음. 금방대로, 이제, 아까 그, 저, 문중의 그 의견을 대별하고자 굉장히 그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생각 같으면 은이 부분이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화합하고자 하는 것이 문중의 원래 기본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이 자리를 자리에 있으면서 이 문중과 이 문중, 그냥 이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족을 대별해서 잘 이끌어보겠다는 이런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정해져야 이은 수용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러면, 시간은 전략에 의해서 내가 예. 직접 1대1로 물어보는 거. 네, 예, 예. 저, 네원 씨 어째 지금 여기 들어, 좀 성심껏 종신에 동사하겠습니까? 답변만 해.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자, 문지 씨, 역시, 문기씨성심껏다 하겠어요? 네. 예. 예. 예. 예. 자, 박수. 예. 자,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감사..상기..상기..상기..감사.. 이럴 상기. 아상기 어, 좋아한다..그만 짓고..올라..나.. 어, 성실이 예. 감사하을 소유하겠냐 할때다짐어넣으라고 그 예..열심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성수는 예. 오늘 참석를안했대 아, 예, 예. 아마 거기도 옆날이사할때 그 동의를 했습니다.. 예동의했어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아까 험인 대로 뭐..의가 없지요..이.. 예. 예. 자, 그러면 만장일치로, 아까 제안자 얘기했어요, 저거. 어, 조에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 문제입니다. 자, 회장 호천하세요. 회장. 공주호천 누가 했으면 쓰겠나고, 회장호천입니다 저, 한 가지. 꼭, 그,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보았지만 우리, 감매에서, 루누이 항상, 그, 봉사하시면서, 뭐 현직 위장님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전금호 씨를 여러모로 볼 때, 어,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열망,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기에 재창 삼창, 재창 있어요? 어, 자, 가봤어요, 있어. 가봤어요. 저는, 아니, 앉아, 파란색 앉아. 네. 자, 재창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 그 기록에. 예, 재정 그래, 서문을 넣으면 재청삼이 있어야 되니까, 영세비를 해장하는 게 좋겠다는 지금, 호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재청 있어요? 혹시 동의하신다면 누구 한번 재청해 주십시오. 오수 봉양, 그, 네. 너무합니다. 예, 예, 예, 예, 재청. 감사합니다. 어? 재청. 자, 그러면또 추천해 요 또. 예, 예. 또. 저기. 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 문의하다가, 예, 조기자인사를, 죄다 어때는 그래서 가부지 아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청 있어, 요 재청. 예, 어, 당사자 재청. 가부인의, 자, 자, 잔청이, 자, 자, 그러면 아까 예, 영석이를 재청할 때 그부터 먼저 물러갑니다. 영석이를 회장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죠. 신자만. 아, 아, 예? 아, 신자만 신저반, 그래, 그래. 아, 예. 그래. 그래, 아니, 아니, 그래. 자, 아,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아, 네. 에, 아까 그, 저 추대했던 당사자가 신상문을 통해서 안겠다는 사입점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가분니를 추대했는데, 뭐, 7장, 3장 있었죠 네, 그렇죠. 자, 어째? 찬성은 저는 서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자, 박수로한 해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정, 허 아니, 진주정 씨, 보공과 종칭의, 몇대가 제2대까? 제2대가, 제2대가. 제2대 회장에정가부이가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신민 선출된 가부시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인사시켜 자, 그 다음에 감사나부세요 아, 구회장, 부회장 나오세요. 부회장그 다음에 감사나오세요. 감사, 감사나오 감사, 감사나오세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마을 사정과 정치는 내역, 즉, 이름, 집안, 원수 사는 집등 인적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문중사도 모르고 제대로 제대로 모르는 제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추천이 된다면 적극 사양하고 이란으로 정동주 회장님께서 2, 3년만 더 맡아주시면 그 동안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 맡겠습니다. 또 이란으로 우리 종친 중에는 저보다 인품이 훌륭하고 마을 사정이나 문중사를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 다른 분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니 이란 정봉주 회장님은 수년 동안 문중 일을 맡아 오셨으며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하셨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리고 문중사에서 손을 떼시는 것도 아니고 지산사 유적지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문중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데 회장직을 더많아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강히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안, 정치중 인품이 훌륭하고 마을 사정이나 문중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마을로부터 먼 곳에 사시거나 현업에 바쁘셔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힘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이사님들의 생각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 부족한 차를 차선의 선택으로 추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경친의 승인이 있다면 회장직을 맡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저는 전 가군이며 지인주정 씨 33세 손으로 저희 선친에 자는 동자 일자시며 대코는 모종양반이라 부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지은 인 씨가 6촌 형님이 되십니다. 제 나이는 49년 기축생, 64살이며 해고초등학교 30회입니다. 해고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급장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중시 일7살 해고초등학교 38회, 광시운3살 해고초등학교 41회로 2명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사작등 지금은 원불교 자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 선친의 병환으로 신묵재에서 2년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부터 문장 시장에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강주에서 쭉 살아 본적은 지금도 금결 200번지, 시묵제 앞 지적실 마을인데도, 고향 마을과 고향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 정신들께서 제가 잘못 알아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나는 누구이며 자네의대부학이세요 또는 아재되네, 형님되네, 조카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친의 정친회 회장으로서 종친의 모든 사항은 첫째 종친회칙을 준수하고 둘째 문중사의 관습과 관례를 고문님과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존중하여 계승할 것이며 셋째 민주적 절차와 사회 통념에 따라 행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승인하여 주신 정치인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주정치보호공파 정치인회와 우리 마을의 화목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순에 따라서 여기 여섯 번째죠 전임 회장님 공적비 건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랍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문중사를 맡아 이끌어오신 전임 회장님의 주요 공적은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은정치회를창립하시고초대회장을 지내셨으며 지상사 유적지 복원, 지적실 마을 유적비 건립, 자야 소음계 제각, 신목 제각 보수, 백인정각 조경, 주포공 묘역 조성, 지곡공 묘역 보수, 또 이제 가장 힘드시게 하신 직업문족 재산 10억 5천만 원 조성 등 이런 공적이 있어서 지난 4월 13일 자문위원과 마을합동자문회의에서 마을정친합동자문회의에서 참석자 18명입니다. 강원 대부님 이하... 호칭은 상당하랍니다. 휴장, 영석, 기원, 동근, 인석, 동령, 문기, 금원, 병은, 상기, 환호, 남기, 성수, 동선, 성완, 또 이제 서울에 계신 제일, 또 수원에 계신 동희. 이렇게 18명이 모인 회의에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된 안을 4월 24일 이사회의에서 그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 이사회의 이 그러니까 자문회의에서 건의되고 이사회의에서 가결된 안을 총회에서 다시 이 보고 드리면서 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이그 공적비 건립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 안을 총회에서 승인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네. 요한이 요한이 고장을 해줬고 우리 문물에 대한그말을서는 마을서 가져가서 해결니까그러은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그럼 네. 뭐그 공적비 건립에 대한 의의는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은 네. 예.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을 총회에서 다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시기.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총회에서 논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장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정식으로 제가 이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사회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임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회장님이 나에셔 <웃음> 나오셔 <웃음> 이 <웃음> <웃음> 전임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흔일도 없는데 하는 말은 해당은 안될것 같습니다. 흔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을 종친혈를 알아준다는 그 자체가 고맙습니다 정말 머릿속에서 고맙습니다 에,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생각하고 한나 보람 느낀 것은 그 내가 무엇인가 태어나서 외지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가 고향에 들어와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고이 있다고 이렇게 군충 세운다는데 내 입장에 생 때는 흠뻑한 것이 내가 죽고 난 후라도 우리 자식들이 어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많이 했다 그대 자랑할 수있고또내 손자들도 여기 한국에는 아직 쓴다마내 중에 커서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아따 내공택 부부가 아따 우리 할아버지가 일 많이 했네 그럼 그 애들도 나로 인해서 조금 그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단 그런데 한두 두 가지의 이견을 이야기하랍 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 공적비를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적비 함부로 세워가, 세워가지고 한 번도 또 없애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비를 세울 때에는 충분한 구체적인 업적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 막연하게 뭐 그래 놓겠죠분주님 오래 했으니까 공일증가 나도 또한 가지 한두 가지 해 갖고는 나도 <웃음> 그러면 그네들 웃겠지만은 마을의 원통 공적빛 통이 될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소위 어렵게 말해서 희석같이. 값이 있는 공적비가 안되어버라 아따 너도 공적비 너도 못 주면 나는 그런 정도의 공적비는 안지어지면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적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하고 대체 저 정도만은 예배 벌드려도 대체 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그 어, 업적이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둘째는 이제 장소를 어디다 어느가 모르겠어요 그 내가 관여한 건 이제 아마 자문이몇 뭐 시야? 천원 이상에서 얻었지만은, 내가 분명히 바른 것은 지금 유적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 제, 제 재산사, 어, 유적지 복원? 그거 경례는 절대 안 됩니다. 흔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 따 동주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다 해주지? 아니요 왜? 그거는 성지에요, 성지. 우리 도공음파 종, 저, 문중의 성지에 성지러운 땅이에요. 걷다가 함물로 공이 있다고 해서 뭐 세우면 안돼요 그러면 할아버지 누가 대어버려 그래서 절대 그 앞으로 앞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지산사 유적지 경례는 경례뿐만 아부도 안된다 이 두가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루면서 고맙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중요한 이제, 중요 의결 사항은 제다 논의를 했고요. 아까 그 임원 선출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이 고문과 자문위원님을 추대를 합니다. 지금 예, 임원, 아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문은, 회칙이 개정되었은 게 회칙에 따른 고문은 전임회장님을 맡으신 이 예, 정동주 아재를 추대하고 또 자문위원으로는 자문위원, 지금 저기 지산사 유적지 사업추진회에 자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대로 추천을 합니다. 여기 강원대부님, 동임아재동식아재휴장이아재지은의형님 이렇게 다섯 분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랍니다. 를 강원대부님, 강원... 광원 예, 전칭은 생각난다. 강원, 동의 동식, 휴장, 지문. 예, 이렇게 주대를 합다니다 예, 예, 예. 저기, 저, 잠깐만. 예. 아까, 그, 제가 자꾸 의문되는 사항인데요. 혹시 그 자문위원들이 회의에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거나 의사 결정서 아니요, 있나요? 회의 측에 자문위원님들은 회장이 자문을 얻고자 그래서 장우을 구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그, 제가 모두에서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마을 사정이나 이 문중사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쭉 공직에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한 지도 이제 몇 년밖에 안 됐고 또 아까 저도 중학, 여기서 딱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10살, 11살 때 살고는 마을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또 이제 어느 회의나 회의장이 어떤 의견을 묻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장문이고 고문이지 이사회에 뭐 결정을 하고 가고 동수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무사님하고 장무사님은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총무사님이 지금 그 외원이 대부님이 맡다가 지금자 부회장으로 해 가지고 총무이사님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 아재를 총무이사로 추천을 하고 재무이사는 성환이 동생이 맡았는데 좀더 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문하고 장은영은 회장이 그냥 추대하는 것이고 총무이사하고 재무이사는 회장이 추천을 해서 총회에 이렇게 승인을 얻는 거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초무의사님고 참무의사님 고를 그대로 제가 예, 추천한 대로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뭐, 네, 이 부분은 그대로 예, 예,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타 사항인데 뭐아 예, 간사는 이제 회장이 지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지금도 일을 지금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제 남기 조카로 그대로 간사를 지명하 합니다. 이제 기타 또뭐 의견... 예, 예, 예. 네. 아, 이번에는 좋은 간사를 좀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간사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뽑고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를 하고 총무의사 재무의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간사는 회장이 말하자면 좀 편안한 사람을 지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남기 조카께서 좀고달프시대도또 제가 이제 처음 또 이제 이대 회장을 맡았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는 <웃음> 마음으로 좀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그러면 이무순? 줄은 마무리 짓고, 기타 사항으로, 어,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아, 예, 예. 예. 저희, 우리, 연세도 많으시고, 원로 분이신, 예, 강원 대부님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려서, 무슨 제가 실천이 있는 부탁이 아니라, 상소한 우리 선조 때부터 지켜 나오는 예의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선은 예로부터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사이에 살고 왔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부터 남달리 훌륭한 국가의 공을 세워서 심지어는 전라도 주변으로 여서에서 연년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이런 훌륭한 덕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 말에 잘뜨는 사람들은 훌륭한 조상님의 언적을 많이 받기에 잘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옹기종기 에 모아서 잘 살아가는 우리 진조정시 보공과의 자손들도 그 남다른 훌륭하신 조상님의 덕을 받기에 이렇게 건성해가면서 오늘날 참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후손들은 그전 어른들께서 용인해 옷은 방법을 선택해서 조상님들에게 진정한 효도들을 풀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뭐 말로만이 모시고 우리 조상님을 해야한다 조상님을 생각해야한다 이런 것보단도 우리 자손들 간에 서로가 오액를 풀고 무슨 나쁘게 서명은 서류로 의석을 해서 서로가 달려오고 서로가 함목에서한 덩어리로 뭉쳐서 침착게 살아나갈 것을 우리가 명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나마 여러 종친들에게 신신한 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그 논의할 사항이 죄송합니다. 자주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는 언변도 어, 없고 그러나 또 마이크를 잡는 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음, 저는 에, 이 지역에서 어, 여러 분야에서 살아나 어, 보다나 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 특히 2003년도에 에, 구 회장님이신. 음, 지금 동주식께서큰분용 어, 유사를 해라.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잘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못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예, 사표를 냈고, 그그랬을 때, 현철이 아재가, 고인된 현철이 아재가 족장, 왜 그래? 어르신들마다 됐지? 그래도, 그때 당시 저는 사연을 했고, 모든 뭐 일을 많이 했, 이 나름대로는, 음, 사회 살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4월에 꼭이젠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회장님이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현직에 유사를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쉬운 것은 자종부의 회장 이사 감사 또뭐뭐 뭐 하는데 우리 유사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의의 명를 쓴다거나 또묘 관리를 한다거나 재실 관리를 한다할 때는 유사 너 뭐더냐 너 여기 있다고 그러냐 말이야 이런 음, 말을 들었는데, 듣는데, 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책자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윤사가 됐는지, 예, 전례에도 3년간 임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3년을 다출한 것이 아니라, 유사도 어느 정도 책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도 그몇 년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 기록이시야. 아저 아, 유사 입장으로서도 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듣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해당 한 말씀 드려도 되니까예예그다 안녕하십니까? 전는 16살 때 나가 가지고 지금까지 고향의 저이 문중에 의해서진 협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제 벌을 내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열심히 문중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한 가지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문중, 자본 중에 이렇게 자금이 많은데 그걸 저자금이 없게끔 소, 에, 저 침묵을 더 돈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는데 아직 국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잘 길길이 보장하시고 우리 문중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산은 이게 이제 회측에 딱, 정해져 있어. 안 해놔서, 이제, 그의사만은 실제로, 이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그, 회장단 이사고, 유사는, 이제, 문중사를, 뭐, 재례를 지낸다든지, 어쨌든, 하는 게 이제 유산인데 예, 그, 회, 회 수첩을 넣을 때, 거기다 명시를 해드릴까요? 예예 네, 네, 네, 예, 예. 예. 아무튼 그뭐 유사가 누구누구다 라는 것을 여기 명기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하고 그 해치에도 유사 부분이라는 그, 그 부분이 하나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치 부분에도 어. 그 유사하는 어떤, 어떤 일을, 그, 직능과, 그, 그 그런 부분들을 그 명시를 하는데. 네, 그것은 것보다. 지금 여기서 뭐니 하는 것보다는, 에, 다음에 이 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상정을 해서 내년에 총회때회칙을 개정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번에 지금 회칙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는데, 또 회직을 손보는 것은 그렇고 여하튼 이것은 아까 저영섭이 동생이 그건이한그 그 유사에 얻은 명기 문제는 그회그 그 수첩을 만들 때나 거기다가 그 명기하는 것은 이 시행을 하고요 방금 그 내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직 개정권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상징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내년도에 뭐,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예. 큰, 지금, 그, 우리, 그, 홍몬파 예, 문중의 유사가, 예, 네 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영석, 문기, 금원, 동선 이렇게 네 분이시죠, 예. 네, 다섯 명이요? 예. 5명이요? 지난번에 그 지난번 맞아, 군님.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 이 예, 금년부터 이렇게 유사로 이렇게 좀 고생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회들가 어느 고르나 일을 안 했나요? 근데 유사 면책을 하나 붙여줘야 이거. 그리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서워요, 뭐. 그거 이제, 음, 지금 그,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예, 예, 예. 나도 그, 이제, 영세비야, 말이야, 돈이었는데, 수감 안 해도 의견 역까이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저, 그, 기원씨가 열심히 하는데, 내 의견은, 수가는내 사람은 하되, 동서를 빼는 대신, 기원씨를 아니 요거어 말아요 그런 저사람들 그래도 사람도 다어그러면아주 다섯으로 한다더가 아니 나는 그렇게한다네 세한다, 그러면 다섯으로 아, 내가 제가 하죠. 현재 어, 명석, 문기, 음, 금언이, 동생이 이렇게 하나 버텨서 기원이. 다섯으로 음, 가서 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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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나가 다음에 또해 그러면 일단 일단 네 분으로 이렇게 네. 모실랍니다. 맞아요. 그렇게요. 그리고 예, 아까 그 지산사 이 유적지를 관리하는데 그뭐 기금을 5천만 원 만들고 또2청도 해하고 야 하는데 이 지산사 유적지를 직접 관리할 유사 세 분을 이렇게 지산사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전임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문기 대부님, 기호인 대부님, 세 분을 주산사 유적지 관리 유사로 이렇게 모시랍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 오늘 회의는 예,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사 예, 예, 예 기타사항 최근 들어서 이게 전화번호들이 자주 바뀌니까요. 그 전화번호를 어좀 이사, 이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오면은 응. 어 이사분들이, 각 가족들이 전화번호는 다할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바뀐 그 중간에서 그 일반 전화번호는 이 메시지를 잘안 가니까 핸드폰 번호를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관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정리를 해서 다 내년이라도 뭐그 수첩을 발간을 어떤 해치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러면은 발간을 해야 될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명그 그 명단 자손 명단도 가능하면은 예, 성인들이라면은 참부다가 다저기 포함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강사한테 연락을 좀 해주셨습니다. 수첩을 같이 개진예예 예. 해치이 예, 개정이 되고 네, 했으니까 아마 수취업을 새로 발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이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은 회원 명부에 또 이제 전화번호를 수록을 해야되는데 자주 바뀌니까 바뀌면 바뀌는 사람 또뭐 누락되신 분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셔도 간사가 이렇게 간사한테 전달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뭐 하신 말씀 아, 저 제가, 예. 네. 제가, 제가, 제 밤을 너무 세게 들라고한 번까지 잊어먹는 게 있는데요. 아, 지, 이, 저, 지정사 유격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만약에 저승에가 있더라도 후손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게 되면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우리 전 번의 회장님께서 저집 지신 거에 대해서 큰민님분들이뭐갖다붙다좀 돈을 많이 썼려진 그런 말씀도 드었는데 그건 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문중 얘를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진 못하마에 그런 게좀 서운하고요 앞으로 이제 돈 나머지 금에 대해서는 금융하고잘 상의를 해서 손라도 거룩임 없이 부정함 없이 싸우, 싸우지 말고 앞으로 도움을 도저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지적옥 씨의 그 유족비에 우리가 한4월을 지난번 그 우리가 그술 먹으면서 잘 지났다고 이제 감탄하면서 살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그 무대에서 뭐, 말듣는데요세가지원칙게 그, 뭐, 그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뭐, 뭐, 먼저 성주 씨해치적로할 겁니다. 첫째는해치적로할 겁니다. 두 번째는 고은님과 장인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식으로 이 사회에 상정하고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예, 민주적인 절차와 사회 통명상 행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먼저 한국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에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기타상 예뭐 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이 좀준비되어 있고 또뭐 노래방 기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여운을 주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기 우리 한우 한오... 가 <웃음>